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이어 ENFP의 인간관계와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IJ 유형들과의 관계를 본다고 했죠. INFJ, ISFJ, ISTJ, INTJ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개인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NFP 유형은 EP 유형이죠? 반대 유형은 IJ 유형이 됩니다. e p 유형은 쉽게 말해서 좀 나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좌충우돌 스타일이 많아요 적극적이고 열정이 많지만 실수가 잦은 편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이 실수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웬만한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다보니까 경험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고요. 자유가 제한되는 환경을 만나면 크게 위축되거나 탈출을 시도하곤 합니다. 반면 IJ 유형은 잘 나서지 않죠.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한 상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수하는 걸 극히 꺼립니다 남이 실수하는 것도 싫고 자기가 실수하는 건더 싫어요 이 피와는 아주 다르죠 그래서 EP와 IJ는 대체로 잘안 맞는 편이에요. EP가 보기에 IJ는 한마디로 깝깝한 거죠. 뭔가 시원시원한 맛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IJ는 EP와 함께 있으면 정신 사나운 거고요.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재미있기도 하지만 피곤하기도 하죠. EP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첫자리와 끝자리가 다르면 상호 보완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되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철저히 상호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쪽 다 서로에게 맞추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벌써 한쪽이 그럴 의사가 있어도 다른 쪽이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은 관계처럼 보여도 오래가지 않아 파탄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대등한 관계에서 좋은 커플이 나온다고 봅니다. 상사 부하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는 엇박자가 나기 쉽지만 친구, 특히 연인 관계라면 말 그대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그 사람과 한 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실히 내 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안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보안은커녕 나와 가장 맞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지나치게 깐깐한 꼬장꼬장한 사람과 무례하거나 제멋대로인 사람이 충돌하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ENFP는 e p 유형 중에서 F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IJ 유형 중 F 유형과는 그나마 이런 갈등 소지가 덜하다고 할수 있어요. 특히 INFJ는 ENFP와 같은 NF 그룹에 속하는 유형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NF끼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했죠. 인문학적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NFP와 INFJ는 스타일이 상당히 달라요. NF 그룹 내에서는 극과 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NF 그룹의 특성을 말할 때 인문학 외 종교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 신은 이걸 아폴론 기질이라고 했어요. 이 아폴론이라는 신이 아주 복잡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성과 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성스러운 것과 가장 세속적인 것, 이두 가지의 강렬한 대비가 아폴론 기질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NF들은 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INFJ는 평온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의 선하게 강렬한 대비가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e n f p 역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 이면에 노인네같이 달관한 듯한 관조하는 듯한 시선이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n f 들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도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볼수 있지만 NF 그룹 자체에도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MFP와 i n f 제는 NF 그룹 내의 반대 유형입니다. 자, 느낌이 오죠? 어느 쪽이 성이고 오른 쪽이 속입니까? 양딱 보면 인프제가 성이고 엔프 p 가 속이죠. 성직자 중에 INFJ가 많다고 하죠. 예수의 유형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ENFP는 가장 놀기 좋아하는 유형이잖아요. ESFP처럼 쾌락주의자 같은 면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인프제는 예수뿐 아니라 히틀러의 유형이라고도 하고요. n f p 는 가장 순수한 어린아이를 닮은 유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과 속이 다시 뒤바뀌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NF가 원래 그래요. 제가 좀 추상적인 NF와 관련된 개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INFJ와 ENFP가 만나면 같은 NF 그룹이면서도 자신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NF 중에서 가장 깊은 고뇌를 하는 사람과 가장 흥이 많고 들떠있는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좋은 관계가 되려면 존재가 있다고 했죠? 철저히 서로를 존중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인프제가 자신의 기준으로 엠프피를 그저 놀기만 좋아하는 철이 덜든 친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관계 형성 자체가 잘안되는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m 프피 또한 인프제를 놀 줄도 잘 모르면서 쓸데없이 진지한 친구.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ENFP와 INFJ가 만나면 그냥 안 맞는 거죠. 하지만 가끔씩 자신의 한계를 자극하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배우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ENFP와 그런 INFJ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나 요인이될수 있습니다. INFJ는 ENFP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ENFP는 INFJ의 깊은 통찰을 통해 서로에게 배우고 그러면서 각자의 세계관이 더욱 넓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F 특유의 의미를 찾는 데 서로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ISFJ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도 생각이 많지만 INFJ가 생각이 많은 것과는 상당히 달라요. 보통 N이 S보다 생각이 많다고 하잖아요. ISFJ는 S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만 어떤 게 N과 다르냐면요. 훨씬 현실적인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생각 따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예컨대 이런 겁니다. IFJ가 보기에 f p 는 생각이 너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N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둘이 어 놀러가기로 했다면 이 f 제는 미리 다 생각을 해놓거든요. 뭘 준비해야 할지 몇 시에 출발해야 할지 몇 시에 도착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이런 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f p 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냥 기분 업된 상태에서 노래나 흥얼거리다가 갑자기 엉뚱한 제안을 한다든가 이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너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n f p 는 ISFJ가 주로 하는 생각은 잘안 합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생각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요. 무슨 생각은 계속하긴 하는데 어떤 재미있는 아이디어, 발상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게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다 보니까 ENFP는 ISFJ가 보는 걸못 보거나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IFJ 입장에서는 MFP를 돌봐줘야 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죠. 애 같아 보이는 거예요. 준비물도 잘안 챙기고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이고 하니까 그리고 MFP는 상대가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는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당장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생각하느라 바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두 유형은 서로를 오해하거나 피상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ISFJ는 ENFP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생각이나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고 보고 돌봐주다가 지쳐버릴 수 있고요. 이 부재가 지치면 끝난 겁니다. 이전에 얘기한 적 있죠. 이 사람 착해 보이지만 돌아서면 끝이라고 그리고 ENFP는 얼핏 어린아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야가 넓은 사람이죠. 그래서 본인은 ISFJ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디테일이 다 생략된 정확하지 않은 그림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상도가 낮다는 거예요. 물론 ENFP도 작정을 하면 ISFJ를 제대로 볼수 있겠지만 평상시 ENFP는 이런 생각을 거의 안할 가능성이 큰게 사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본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차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 유형 모두 F라서 험한 말이 오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게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ISFJ는 사람을 구분하거든요. 인간관계에 선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라고 했죠. ISFJ는 자기가 챙기는 사람, 내 사람이 있고요. 내 사람은 아니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e NFP는 ISFJ에게 두 번째 혹은 심지어 세 번째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e NFP가 IFJ와 그 이상의 관계를 원하 한다면 본인 관심의 범위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부제가 나한테 해주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걸 자꾸 지나치게 되면 ISFJ의 사람이 되는 건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번엔 IJ 유형 중 T 유형과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가 재밌어요. e n f p 는 F 유형이죠. ISTJ, INTJ는 T 유형이고요이 사람들의 관계는 요 일반적인 T와 F의 관계와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보통 T와 F의 관계에서 먼저 상처를 받는 쪽은 F쪽이죠. T와 가깝다고 생각했던 F는 거의 예외 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T가 하는 말이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마치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툭 던지듯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던진 T의 말이 F에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와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F는 T를 멀리하거나 손절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번엔 T가 F로부터 상처받게 됩니다. T는 여전히 F하고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F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는데 T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F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님 이미 F한테 손절된 상태였다 거예요. 이때 T는 F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나는 너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너는 아니었구나. 라는 걸요. 이 이야기를 이전에 T와 F의 차이 영상에서 설명했는데요. 이게 T와 F의 관계가 깨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T분들 그리고 F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ENFP 역시 ISTJ 또는 INTJ와 비슷한 경험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먼저 상처를 받는 쪽이 F잖아요. T가 한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T는 ISTJ, INTJ예요. 그렇죠. IJ 유형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T는 T인데 아주 신중한 T라는 거예요. IJ 유형들은 신중하거든요. 말이나 행동을 가려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충분히 하고 난 후에 하는 거예요 보통 F에게 상처가 되는 T의 말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아프다는 친구한테 병원 가라 이런 말이 T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였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딸의 나름 상대를 걱정해서 한 거겠지만 생각을 한참 하고 나서 한 말은 아니에요. 아프다는 얘기 듣자마자 입에서 툭 하고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ISTJ. INTJ는 입에서 툭 내뱉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에서 충분히 거르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필터나 여과장치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덜 하는 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T가 F한테 상처받는 상황이에요. ENFP는 F 유형이지만 EP 유형이죠.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자기 감정을 잘드러낸다 뜻이에요.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만약 상대한테 섭섭한 게 있다면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숨기지 못하는 거죠 숨길 생각도 없고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T가 F한테 상처받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F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F가 섭섭했지만 T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본인은 여전히 F하고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때 이미 나라는 건 내겐 끝이었다는 걸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유 노래 가사처럼 도대체 왜 F는 그걸 T한테 말을 안한 걸까요? 말을 해줬다면 그렇게 멍청하게 혼자 착각하고 있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게요 F가 T한테 무슨 복수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F가 T를 손절하는 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손절을 결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 혼자 뻘짓하는 거 이제 때려칠게 그만할게 이러는 거예요 F가 T한테 먼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 상처가 뭡니까? 나는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넌 아니었구나 이거잖아요 F는 이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에게 나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당연히 이건 오해고 착각이죠. 티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지만 하지만 어쨌든 F는 그렇게 느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한 겁니다.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F 입장에서는 T가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게 너무나 확실한데 말 하나 많아라는 거죠. 그냥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 주변을 맴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겁니다. 끝내는 거죠. 대부분의 F가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ENFP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든 행동이든 표정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가 그걸 알게 됩니다. 아 얘가 나한테 상처받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T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은 줄 몰랐고 심지어 본인이 손절당한 줄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허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ENFP의 상대는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NFP EFP ISTJ ENFP INTJ 커플은 보통의 T와 F와의 관계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다른 거죠. 근데 사실 이 관계는 일반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직장에서는 거의 삼극에 가까운 관계인데 개인적인 관계, 특히 이성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ISTJ보다는 INTJ가 ENFP와 맺어질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봅니다. 분명히 ISTJ도 ENFP에게 끌릴 수 있어요. 심지어 I INTJ보다도 더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의 순간이 오면 이성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이 많이 작용하죠. 아무리 끌려도 상대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때 N자 하나가 같은 INTJ가 그나마 ISTJ보다는 ENFP를 이해할 가능성이 큰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의 관계는 당연히 ENFP가 먼저 시작한다고 보고요. ENFP는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더 호기심을 느낄 수 있어요. 더 관심을 가지게 될수 있고요. 그러면서 친해지게 되면 어느 순간 i ISTJ 혹은 INTJ 쪽에서도 마음을 열수 있어요. 이 단계까지 오면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INTJ 같은 경우는 다른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가까워진 사람과는 오래 갈 가능성이 큰 거죠.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ISFJ. IFJ 유형의 인간관계와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